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라네온 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뽑기만했 봤는데 2 0 0 0원에 뽑은 이카트몬빵을 먹어볼건데요. 예 네, 잠시만 까, 까볼게요. 짜란! 자 이렇게 까봤습니다. 여뭐 네, 있는데? 해피포인트 코드가 있네요. 이거는 이제 어제 이거 녹화하고 바로 쓸거기 때문에 자, 자 일단은 여기 근데 여러분 이거 충격적인게 있어요 뭐냐면요 야 이거 유통기한 지금 봤는데 유통기한이 날짜가 지금 6월 7일이거든요? 근데 이 유통기한이 내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급하게 찍고 있는거거든요? 그래서 말이 좀더 높습니다 일단은 귀여운 피카츄가 그려져 습니다피카 비틀틀 피카츄빵뽀 라는 헛소리 제가 지금 카메라를 들고 있어서 한번밖에 없어서 잠시만요 자 깠습니다 한입 먹어볼게요 약간 옛날에 팔던 그 포로로 바나나 맛 케이크? 근데 자료 사진이 있으면 제가 한번 오른쪽 상단에 끼워볼게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제가 약간 시도해보이이거든요 단대기다 단대기네? <웃음> 자 여러분, 단대기였습니다 <웃음> 근데 일단은 케이크 맛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포켓몬빵에서 벌레가 왔다는사실 그, 기분이 별로 예쁜 <웃음> 아이 기억하는데 <못> 단대기야 실루엣 <웃음> 100% 단대기다 잘 간직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진짜, <웃음> 진짜 맛있어. 아, 홍태동파입니다. 맛없으면 어떡하시라고 했는데, 오히려, 홍태동도 맛있어요. 촉촉하 사실 저희가 며칠 전에도, 꾸블리밥 먹을, 아니, 그, 찍으려고 했는데, 제가 지가 녹화를 깜빡했어요. 반층이 뻥, 빵인데발층이 그 잠깐, 저희 스티커를 소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이게 저희의 스티커인데요. 오늘 바깥 보이니? 일단은, 여기 단백이랑, 여기에, 뚜벅초. 그리고, 이거는, 당패님이 주신 건데, 고르십니다. 그리 이거는, 제가 뽑은 건데요. 네, 이상의 곳입니다. 자, 다시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만큼 남았는데 뭐먹겠냐 뭐 이게 편입점에서 제가 2200원을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맛있네요 제가 뽑는 것도 찍으려고 했는데 원래는 뽑는 것도 뭐 이렇게 서 뽑는 것도 찍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제가 집중력이 은근 떨어져요 그래서 아쉽지만, 그 장면은 없습니다. 자, 여기에. 코랄 리뷰였고요 녹화 종료. 빠이!